안녕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방탄소년단 진, 세계적인 밥가시와 일화 해외 스타의 집 초대, 슈퍼스타 일상 SBS 런닝맨에서 자칭, 타칭 슈퍼스타 방탄소년단 BTS 진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. 31 방송되는 런닝맨에는 방탄소년단 진이 게스트로 출격한다본명이 김석진인 진은 지석진과 팀을 나눠 석진 대 석진 레이스를 진행했다. 방탄소년단 진이 등장하자 멤버들은 진정한 슈퍼스타가 왔다며 슈퍼스타 진의 일상에 호기심을 내비쳤다. 유재석을 시작으로 해외에 나가서 충분히 쌓은 수타는 해외스타의 집에 초대받은 적은 빌보드에서 상 받았을 때 소감은?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. 지는 수식어가 슈퍼스타라고 말문을 열며 세계적인 밥 가수와의 일화부터 가슴이 벅차올랐던 빌보드 뮤직 어워드, ppma, 수상의 추억 등 다른 곳에서 공개하지 않은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의 에피소드들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. 이에 멤버들은 입담이 아주 좋다. 앞으로 방탄소년단은 무조건 징라며 짐려들었다고 한다. 지는 석진이 형 대신 내가 런닝맨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포부를 밝혀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.